여러분 기회를 잡는 법이 궁금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지쌤이에요 굿모닝 아, 아침 아 7시 30분이에요 아침 일찍 어쩔 수 없이 빨리 올라가야 돼서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포항공항 한산하네요 아 오면서 뭐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나는 예전에 어떻게 살았지? 그리고 물론 이렇게 영상을 찍고 이렇게 하기까지 나는 어떤 삶을 살았지? 이런 생각을 계속 했어요 아 나한테 이런 기회는 어떻게 오는 걸까?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뭐 그런 기회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떻게 나한테 오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야기할 주제도 바로 이런 겁니다 기회를 잡는 법 뭐 이런거 있죠 기회가 어떻게 나한테 오지? 기회를 잡는 법? 지금 상황제 상황에 맞춰서 나한테 기회를 어떻게 찾는가? 뭐 여러가지 많은 예시가 있겠지만 일단 뭐 그냥 저또 저의 얘기를 좀 하자면 저는 지방에 있는 대학교를 나오고 항상 그런 자존감이 굉장히 낮았던 그런 학생이자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학교를 가고 나서 기회라고 하는 것이 있나 없나 뭐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나는 지방대라서 기회가 없을 거야. 왜 우리 학과에는 왜 사회는 지방 쪽을 바라보지 않지? 뭐 수도권만 보지. 사람들의 인식도 그렇지. 그런 식으로 생각이 들다 보니까 음, 굉장히 자존감도 많이 낮았는데 그것의 해결책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냥 다내 안에서만 찾았던 것 같아요. 아 차라리 그런 거 탓할 바에야 그런 것들 핑계 될 바에 차라리 내가 좋은 사람이 돼서 잘하지 뭐. 그래서. 이것저것 제가 좋아하는 거 그리고 잘하는 거를 인터넷이나 SNS 상에 계속해서 올리기 시작했죠 그렇게 올리다 보니까 기회가 오더라고요 근데 그 기회가 어떤 기회였냐면 같이 해볼래요? 아니면 은 이거 한번 해보실래요? 라고 하는 그런 기회였어요 그게 어떤 기회일지는 뭐 여러 가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설명하기는 힘들지만 어찌됐건 어 가만히 있으면 절대 오지 않는 그런 기회가 조금씩 조금씩 왔던 거죠 처음에는 제가 되게 운이 좋다고 생각했어요 아 나는 참 삶을 잘 살았구나 아 나는 운이 참 좋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나중에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랬던 거예요 뭐냐면 그 기회는 과연 왜온 걸까?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과연 올까? 라는 생각인데 생각보다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는 기회가 오지 않더라고요 그렇지 않나요?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는 기회가 오지 않고 내가 무엇인가 어떤 한 분야에 있어서 계속 계속 뭔가 사람들에게 알리고 난 이런 걸 하고 싶다고 계속 알리고 뭐한 나는 이렇게 활동하고 있고 나는 이렇게 열정적인 사람이라는 걸 사람들에게 노출시켜야지만 기회가 오더라고요 즉그 기회의 원천은 내 자신이 스스로 열심히 했기 때문에 오는 게 아닌가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저는 자존감이 높아졌던 것 같아요 그 원인, 그 모든 원인이 다 나한테 있다. 내가 잘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런 기회가 온다. 그렇게 저는 자존감을 살려가고 그리고 자신감을 얻어왔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아직 저는 아직 계속 성장 중이에요. 저도 계속 해나가고 있는 중이고 이런 말을 할수 있을지 또 모르겠지만. 이런 것에 대한 물어보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영상으로 표현하고 싶었던 거예요자어찌다건 기회를 잡는 방법 굉장히 추상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원론적이고 그리고 재미없는 말일 수도 있겠지만 제 기준에는 그래요 기회를 잡는 방법 첫 번째는 사람들에게 내가 좋아하는 걸 알려야 된다는 거죠 가만히 나는 이런 걸 잘하고 그리고 나는 이럴 거야 나는 뭐 잘하고 있어 이렇게 가만히 혼자서만 생각하고 혼자서 위로하고 그리고 올 것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스스로 먼저 다가가서 나 이렇게 할 거고 전 이렇게 하고 있고 전 이렇게 살고 있어요 라고 하는 걸 계속 계속 알려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것이 뭐 sns가 됐던 아니면 주변 사람들에게 됐던 계속해서 알려야지만 그 사람들에게 기회를 준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기회를 주냐면 주로 나를 모르는 사람들이 기회를 주는 경우가 은근히 많아요 물론 아는 사람도 기회를 주지만 예를 들어서 뭔가 말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고 뭔가 강사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을 어떤 주제에 대해서 뭐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변 사람들에 알렸을 때뭐 모르는 사람 중에 한 명이 갑자기 아나 이런 강의할 사람 필요한데 아 누가 있지? 주변에 누가 있지? 야 주변 누구 없냐? 주변 누구 없어? 주변에 어떤 사람 없어? 할때어 글쎄요 제가 아는 친구 중에서 어, 어떤 어 친구가 이런 걸 하려고 하는데 한번 물어볼까요? 그렇게 기회가 생기는 거거든요 내가 주변에 알리지 않았으면 절대 그런 기회는 생기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계속 계속 주변 주변 사람들에게나 어떤 사람들이 계속 내가 뭔가를 하고 있고 내가 뭔가 잘하고 있다는 걸 알려야 된다는 거죠 쪽팔려 하지 말고 창피해 하지 말고 그렇게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고 라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 어떤 기회가 온다면 특히나 그렇게 기회가 계속 생긴다면 그 기회가 경제적으로 나에게 도움이 되거나 아니면 도움이 되지 않다 하더라도 기회를 무조건 잡는 거예요 저는 기회라는 게 저한테 왔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참 감사하게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물론 그, 그것에 그 있어서 내가 열심히 노력했다고 라 하는 그런 것도 깔려 있긴 했지만 그래도 기회가 주어진다는 건그 사람이 나의 능력을 인정해줬고 그리고 알아줬다는 거기 때문에 더 열심히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작은 경험을 할수 있는 기회 돈이 되지 않는 그런 기회라도 잡다 보면 분명히 다른 기회로 분명히 분명히 창출이 될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어딘가에 가서 강의를 무료라도 잘했어요 잘하거나 분명히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된다면 그 강의를 들었던 다른 사람들이 분명히 나에게 기회를 줄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계속 기회가 창출되는 거죠 그 기회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하지 않 않아 않는 게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그 그때가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잘 될지 안 될지는 그때가서 그래서 어, 그런 기회가 어, 그렇게 창출되고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부터는 더 솔직하게 한번 얘기를 드리자면 기회라고 하는 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쉽게 오진 않는 것 같아요 요즘, 특히 요즘 시대에는 물론 저는 그런 것들을 엄청나게 많이 겪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기회라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정말 그래서 앞뒤 안 보고 지금 내가 이때다 싶을 때 빨리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뭐든 뭐든 빨리 해야 되고 뭐든 기회를 잡고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더 절실하게 원하는 사람들이 다 가져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회라든지 그런 거 왔을 때 그리고 그 기회를 정말 원한다면 뒤도 보지 말고 앞도 보지 말고 그냥 무조건 다 질러버리는 거 그게 나에게 어떤 기회가, 오게, 기회가 될지 모르니 무조건 해보는 거죠 무조건 손을 들어야 돼요 손을 들고 나 하겠다 나 무조건 한다 이래야지만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주저리 주저리 해봤는데요 참 하고 싶은 얘기 가참 많아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 음 기회를 잡는 법뭐 이런 것도 그렇지만 앞으로 계속 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제 곧 비행기를 타러 가야 될것 같습니다 서울에 일정도 있고 또한 요즘에 일정이 계속 많아요 이것저것 시도도 해야 되고 어, 아직도 저는 해야 될게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아무튼 저 일하러 가겠습니다 이지쌤이었습니다 안녕